뭔말하라고 <웃음> 그래? 뭔말하라고 응? <웃음> 아니 식탁 새로 산줄 알길래 주방을 다 바꾼 줄 알어? 아크릴 이거 제가 주워온 거예요 <웃음> 아이고뭔 주방을 다 바꿨어 이거 너무 식탁이 칙칙하니까 화이트 색깔로하지라고 이거 아크릴 깔았어요 응? 안녕하셨지라잉. <웃음> 우리요, 뭐, 누가 싱크대를 뭐, 바꾸고 뭐, 식탁도 바꾸고 그랬다 그러는데, 주방 기구 하나도 안 바꿨어요. 식탁이 너무 칙칙해서 하얀 하이트로 그, 아크린 깔았어요. 오늘은 이거, 그, 더덕 생채 무침을 하려고 이거, 더덕 이게 350g 이에요. 6개인데 이게 350g 이네요. 더덕은 살때 이렇게 좀 빤듯빤듯한 걸 사야지 껍질이 까기가 좋잖아요. 더덕 이렇게 반으로, 반으로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벗기면은 더 껍질이 잘 벗겨지더라고. 이거, 더덕 껍질 벗기기는 쉬워요. 잘 벗겨져. 이거 껍질 두꺼워가지고 얇게 깔라 그러니까 더안 까진다. 아까워서 그냥 껍질을 좀 얇게 깔라니까 더안 까지네. 아까우면 껍질도 까지 말아야지. <웃음> 이거 더덕이 좀 비싸. 수세미로 그냥 빡빡 문대가지고 네. 껍질 채 먹어야지. 그럼 질겨. 겉에 누른 것만 살짝 깔라 그랬더니, 안되고만 손톱이, 백기니까 손톱이 아파. <웃음> 칼로 이렇게 긁어, 긁어야 돼. 손톱이 아프면, 칼로. 다 벗겠다. 아, 막 손이, 막 끈적끈적해, 진이 묻어가지고. 이그 더덕은요 약간 그좀 쌉싸름하다고 뜰불 맛이 좀 있으니까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에 좀 절궈줘야 돼요 절궈 놨다가 한 30분 담가놔야 돼 30분 절궜는데요 약간 그게 짜지 않게 절궜어요 한번 헹궈주고 물기를 좀 이제 빼줘야 돼. 이거를 어, 바로 두둥기면 막 이렇게 막 이게 갈라지니까 약간 이렇게 절근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칼자루 밑으로 안 그러면 방망이로 두둥겨도 되고 이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깨져. 이것또 깨지네. 너무 이제 크니까 속에까지 안 질러졌나 봐. 잘게잘게 두들겨야지 너무 세게 두들기면 다 갈라져버려요 이거는 이제 먹기 좋은 길이로 이렇게 아무채소면이 길이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맞춰서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찢어 손으로더 두들겨지면 잘안 찢어져 부드럽게 두, 부드게두려야지 찢어야지. 뭐게안 찢어지네 이거. 응, 털뜯서안 찢어. 내가 다 조각 나는데. 응? 쭉 안돼. 조각 나 이렇게 쭉쭉 찢어야지. 너무 얇게 찢지 마. 아 그래? 응. 이거를 빨리 찢어야 빨리 나갈 수가 있어. 작은 작은 작은 이렇게 부드럽게 두드려야지찍 쭉쭉 잘 찢어진다고. 이게 아삭아삭이 맛있다 무쳐놓은. 뭐, 자 이렇게 다 찢었어요. 이게 작은 작은 작은 아니 잘 두들겨야지 쭉쭉 잘 찢어져. 이렇게. 근데 잘안잘안 두들겨지면 잘안 찢어져. 니가한개 너무 커. 이렇게 큰 오이 봤어요. 이거 두 개. 우리 밭에서 내가 금방 따왔어요. 비가 오니까 오이가 이렇게 막 금방 커버렸어. 그래서 이거를 오이 보통 오이 반만 넣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나 이것만 넣을래. 오이 너무 많이 들어, 안 되니까. 이렇게 담았네요. 이제 양념을 해야지. 고추장 한 큰술. 마늘. 물엿도. 설탕 대신 물엿 넣는 거요. 예한 큰술. 이게 두 배씩 쳐라서. 하나만 넣어야 되겠어. 먹어보겠다. 양념해보고. 깨소금. 참기름. 쭈가루 넣고 이제 버무려야 돼. 음. 음, 간은 맞는데 약간 입맛에 따라서 이제 약간 우리는 좀 새콤달콤하게 먹어야 되니까 식초하고 넣어서 조금 더 넣을게요. 이 더덕이요 이게 약, 이게 약이에요, 약. 그래서 이게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삭아삭하니 맛있거든요 음. 이렇게 안생 됐어요 음, 이 정도면 맛이 딱 맞네요 자 아삭아삭한 음, 더덕 생채무침이 안생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